안녕하세요. 유수통계에 따르면 실제 보금자리 특례론이나 규제 완화 때문에 엄청나게 거래가 많았는데 그거래의 대부분이 30대들이 거래를 했다. 30대들이 대부분 아파트를 사들였다. 그것도 전국에서 26.6% 대구에서는 28%로 최고치로 30대가 대부분 대구의 아파트를 거래를 했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이 통계로 추측을 해보면 실제 아파트를 투자했는 사람들이 보금자리 특례론으로 가라를 탔는 건지 아니면 은 생애 최초 대출로 실질적으로 평생 살집을 구입했는지 확인은 할수 없지만 은 일단 신문계사에 의하면 대부분 30대들이 기존에 들썩들썩거렸던 아파트 가격 관계없이 하락을 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사들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뉴스를 봐도 30대가 큰 손이 움직인다고 그런 뉴스들도 나왔고 시사 프로그램에도 30대들이 연끌을 했다, 연끌 쪽이다, 라면을 먹고 산다 뭐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실제 어느 정도 고액의 연봉자들이 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또한번 투기를 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부분 30대에서 40대가 아파트 구입을 많이 했다는 통계가 뉴스로 나오고 이후 보금자리 특례론이나 세제 완화가 되면서 대부분 금매물들이 소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였죠. 실제 큰손들이 현 입장에서 이렇게 투자 아닌 투자를 했을까 아니면 이런 보금자리 특례론 하나를 가지고 대부분 평생 살집을 구입했을까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듣고 있는 내용과 현재 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여유가 있고 나름대로 투자 투기를 해본 분들은 벌써 예전에 아파트를 대부분 매각을 하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전 2008년도 9년도에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을 해본 분들은 실제 현재도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을 하거나 저렴하게 금매물로 나오는 미분야 할인판매를 구입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계시거나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할 거라고 생각해서 대부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런데 30대가 과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이렇게 많이 구입을 했을까? 의문을 들게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30대 중에 대부분이 기존 투기를 했는 것에 갈아타기를 위해서 보금자리 특례론으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이런 통계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끌족이 라면을 먹는다는 얘기들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힘들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사를 추측을 해보면 실제 보금자리 특례론의 대출을 가지고 70% 80%까지 규제지역에 무관하게 주택당구 대출 LTV를 80%까지 높여주고 한도 마찬가지 4억에서 6억으로 올려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아니면 또로 갭투자나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서울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분양되는 아파트들이 일부 완판을 했거나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부분 아파트 구입을 하는 이유가 평생 살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입할까요? 분양권을 구입하는 이유가 평생 살기 위해서 구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결국 국가의 규제 완화에 의해서 다시 한번 투자를 하지 않았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모든 상황들이 결국은 마지막에서는 견디디 못해서 터지게 되면 엄청난 파장이 다시 경제 위기나 모든 상황들을 악화시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술자리를 하고 실제 택시를 타보고 대리운전을 불러보면 많은 얘기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 대부분이 현재 경기가 엄청나게 좋지 못하다. 통상적으로 어린 애들이 노는 동네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 아파트 단지에도 초저녁에 술자리가 대부분 끝나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경우도 많이 줄었고 택시도 마찬가지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실문경기에 흘러가는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택시를 타면서 물어보는 얘기들과 아니면 대리운전 기사분들과 많은 얘기를 해보면 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없고 예전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2, 3년 정도에 어느 정도 몸에 배인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는 아파트 관계자들이 워낙 아파트 분양이 잘 되었기 때문에 시행사 시공사, 그리고 건축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아이주쥬이나 룸사롱에 자리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180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아파트 거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금매물들이 소진이 되고 현재는 전혀 아파트 거래가 되고 있지 않고 전세나 월세 금액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얘기들을 들어보면 곳곳에서 아파트의 사건 사고들이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전문적으로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를 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엄청나게 벌어서 그돈 맛을 잊을 수가 없다. 다시 분양권 시장이 돌아온다면 또한번 분양권으로 투자를 해볼 생각이라고 다 얘기를 합니다. 실제 예전에 일어났는 일을 얘기를 한다면 아파트 하나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권을 4천만원 주고 구입을 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은 5천 그리고 8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물고 물리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트 5억짜리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이 3, 4천 그리고 1억까지 올라가고 2억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이에 개입을 1억에서 2억을 마진을 남기는 사례들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중간에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이 있고 주식을 하는 것처럼 최고 꼭대기까지 한번 먹어보자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5억의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마지막에 7억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렇다면 이 7억에서 예를 들어서 내 돈이 별로 들이지 않고 5억짜리 아파트에 3억의 전세를 주려고 했었는데 실제 7억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3억의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5억의 전세를 주는 상황이 벌어져도 실제 자기 돈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로 돈을 버는 사례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전문적으로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과 뜻다방들은 사실 계약금 10%만 집어넣고 마지막에는 전세로 해서 돈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구입하고 다시 한번 파는 사례들도 벌어졌습니다. 그런 식으로 벌었는 돈들은 적게는 몇 억에서 많게는 2, 30억까지 벌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돈 놓고 돈 먹기도 아니고 땅 짓고 헤엄치기였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1년, 2년, 3년, 4년이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일반인들도 너도나도 덤비는 상황들이 벌어졌고 일반 학생들부터 가정주부,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투자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규제를 강화시키면서 전매 제한과 다양한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하다 보니까 실제 마지막에 뒤늦게 뛰어들었는 사람들 대부분이 들 물렸다.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대부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금리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아파트가 폭락하는 사례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규제를 풀어도 대부분 금매물이나 거래가 되지 일부 위치가 좋지 못하거나 소위 말해서 더블 역세권이라고 하는 것도 거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 전국의 1분기 아파트 거래량이 26.6% 30대들이 대부분 사들였다. 그리고 대구가 28%로 대부분 30대 40대들이 사들였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올려드린 영상에는 실질적으로 돈 2천만원 3천만원으로 다시 구축아파트를 구입하고 연세를 끼고 갭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꾸준히 보셨는 분들은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아실 것이고 영상 몇편 보지 않는 분들은 끊임없이 전화해서 물어보시는데 현 상황에서 일부 건매물들이 소진되고 나서는 다시 거래 절벽으로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분위기는 예전과 동일하죠.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을 때의 분위기 너도 나도 동조했는 분위기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폭락한다는 얘기에 대부분 수긍을 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부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그때 구입하겠다고 대부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너무 쉽게 아파트로 돈을 벌면서 벌어진 사례들이고 돈의 맛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개가 돈을 벌었더라, 아무개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더라 이런 내용만 듣고 너도 나도 투자를 합니다. 20대든 30대든 40대든. 하지만 저하고 지금 통화를 하고 만나보는 분들은 대부분 50대 중후반이거나 60대에서 70대까지 정말 아파트 가격이 이쯤 됐으면 하락할 것이다. 이때 예전처럼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면 적어도... 5년 10년 뒤에는 일부 아파트 가격이 조금이라도 상승하지 않을까 큰 욕심을 내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구입을 했는 사람들은 잘 몰라서 구입을 했는 사람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다시 투기 세력이나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거래 절벽이 되고 분양되고 있는 아파트의 계약 폭이라는 극단의 사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곳곳에서 잡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평균적으로 5개 아파트가 분양을 시작해서 분양하고 입주시기까지 실질적으로 5억에서 8억, 8억에서 9억까지도 올랐고 그 사이에 프리미엄을 5천만원부터 1억, 2억, 3억까지 거래가 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일부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재투자를 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위치가 좋다고 생각해서 5억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8억 9억 10억까지 올라가는 상황들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가보자고 해서 실제 마지막 입주 시기까지 가니까 8억 9억이라는 금액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분양했는 아파트가 8억 9억까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6억에서 7억 정도까지 전세 임대를 해도 충분히 자기 돈한푼 들이지 않고 아파트 가격은 상승하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번 돌려서 또 한번 수익금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은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을 겁니까?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깜짝 놀라죠. 10%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치면서 돈을 벌수 있고 5 0억이 있는 사람들은 몰빵을 하게 되면 수십억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도에서 배웠는 것처럼 전국에 지하철 역들이 있는 곳에 아파트를 구입해라. 그러면서 역세권 가장 역부근에 있는 아파트 가격들이 구축부터 신축까지 미친듯이 상승하게 됩니다. 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아파트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이렇게 쉽게 돈을 벌어본 사람은 단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을 저도 단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2008년 9년도 미분양 할인 판매는 겪어봤지만 단한 번도 전국에 대구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급상승하는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일반적인 투자 투기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학생들이 젊은이들이 동네 아줌마 이모 할아버지들까지로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서 입주시기가 되면서 거래가 일부 안되면 내가 가르쳤고 내가 투자를 권유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아파트를 넘깁니다. 그리고 뒤따라 막차를 탔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꿈을 꾸면서 그 아파트를 대부분 사들였다가 지금 대부분 물렸습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댓글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멍멍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세력이지 않을까 저는 그래도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구름탱이에 빠져있는 게 아파트 투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은돈 몇천만원으로 매덕을 벌수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몰라서 못하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정보가 없어서 못했는 분들이 계셨을 거고 설마설마하다가 놓쳤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고 일부 돈 맛을 보고 빠져나왔다면 다행인데 끊임없이 투자를 하다가 물려있는 사람들이 현재의 투기 세력들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